전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꿈이 꿈은 왜 꾸는지 꿈을 꾸면 그게 맞는지 꿈을 꾸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스님 아 우리들은 예. 남녀노소가 밤에 잠을 자면요 예. 전부 꿈을 꿔요꿈 꾸죠 예. 근데 이 꿈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 예지도 하고 현몽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꿈을 예사롭게 보면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꿈은 꿈임이라고 해요 꾸밈, 꾸밈. 꾸밈. 예, 예. 근데 어떻게 꾸며지는지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있죠 칼융이나 프로이드 책을 엄청나게 봤어요 제가 예, 예. 한때 그걸 빠져가지고 예, 프로이드 알죠? 예. 예. 그런데 밤에 예. 너무너무 꿈을 꾸 밤새도록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웃음> 그래가지고 이 꿈이 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연구를 2년 동안 했어요 제가. 그 꿈을 꾸잖아요 예.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꿈에 일기를 썼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그리고 현실에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 그 꿈하고 현실하고는 맞는가 안 맞는가를 2년 동안을 내가 대조를 해봤어요 근데 스님 꿈잘안 맞던데요? 아 근데 예.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가끔 제가 가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예. 응? 예, 예. 그런데 꿈은요 정말 기가긋나 막히게 막 맞을 때도 있고요 예. 빗나갈 때도 있고요 예. 아주 신비한 것도 있고요 정말로 황당무계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스님 그런데 우리는 예. 꿈이 그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네. 예. 근데 제가 이 2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는요. 예. 저는 전아름대로 개꿈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예.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꿈을 꾸면 무시하지도 말고요. 참고하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 집착하지 말라. 네. 좋은 일이 있고요. 불행은 없어요, 참고로 하면은. 아, 꿈이 불행이 없다? 예, 예. 예, 예. 꿈은요, 영혼의 TV라고 봐요, 저는. 아... 또, 현몽이나 예봉이 있죠? 예. 그리고 꿈은요, 예. 영혼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럽니다. 응? 예. 근데 꿈을 꾸는 이유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아, 여섯. 음... 스님, 그럼 저, 사대부지몽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 사대부지몽이 있는데요. 예. 이 사대가 현찬할때 예. 꾸는 꿈인데 네 예. 가지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몸은 예. 지, 수, 화, 풍 사대 예. 물질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것이 지는 딱딱함을 본질로서 지탱하는 지대인데 예. 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뼈. 아, 뼈. 칼슘 없으면 뼈가 약하잖아요. 예, 예. 그 골격이 강한 사람이 건강해요. 예. 그 다음에 수는 예. 습성을 모으는 작용하는 수대거든요. 예.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우리 몸이 7 0가 물로 되어 있다고잖아요. 하 예. 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셨을 때이잘 흐르니까 몸이 예. 건강하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물만 마셔도 건강하다 그랬어요. 예. 또 화는 뜨거움을 본질로 성숙시키는 작용을 한대요 아... 그게 뭐냐면 불이거든요 불 네, 불. 그건 뭐냐 몸의 따뜻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람을 보면 차가운 사람 있고 몸이 따뜻한 사람이 있죠 예. 우리 거사님은 몸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좀 따뜻하죠 아, 그러면 건강한 편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풍은 예. 동물을 생장시키는 작용하는 풍대인데, 예.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힘. 예. 예. 그래서 사람이 매가리가 없고, 힘마리가 없는 사람들은, 예. 일을 잘 못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음, 예. 의욕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 그게 그러니까 이사대가 부실하면, 꿈은 꾸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 어떤 꿈을 꾸냐면요 예. 항상 안 좋은 꿈을 꿔요. 아, 몸을 꿨어요. 예. 또 힘들어하는 꿈이 있죠 맞아요. 현실에도 힘든데 꿈에도 힘든 일이 생긴다니까 예. 그리고 누구한테 맞는 꿈 항상 <웃음> 예. 그리고 내가 꿈속에서는 이기고 싶은데 꼭 져요 <웃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있잖아요 예. 실패를 해 아.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얼마나 실망하고 예. 악몽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스님 그럼 저 선선견몽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이 삼견몽은 예. 옛날에 본 것들이 있죠. 아 옛날에 본 것들. 예. 또 예. 앞서서 본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꿈으로 꾸는데 예. 옛날이나 현재나 예. 육군이 있잖아요? 육군 이 있잖아요. 안희비 설신이 예. 이걸 통해서 일어난 것을 꿈 속에서 그대. 새로 분이나 영화처럼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을 하면요 예. 좋은 꿈을 꾸고요 나쁜 일을 하면요 나쁜 꿈을 꾸는데 예. 눈, 귀, 코, 혀, 몸으로 예. 부딪힌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 예. 이게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아 그게 선견몽이구나 아, 근데 그 충격이 내가 꼽으면 예. 큰 것들이 있죠 충격이. 예. 아주 나쁜 짓 했을 때나 예. 알게 모르게 할때 있잖아요. 그렇죠. 악몽이 시달려요. 아. 그리고 그... 내가 현실에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예예. 예. 정말 행복하고 남을 즐겁게 해는 꿈을 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예. 저는 잘 살아야 된다고 봐요. 스님 <웃음> 그저 그러면 이어서 천일몽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어, 예. 이 천일몽은요, 예. 진짜 좋은 꿈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예지를 알려주거든요. 정신이 맑을 때 있잖아요. 예. 천상에서 현몽을 해줘요. 하늘에서?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도 가끔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상거사님도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예.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있죠. 아. 또, 개유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 스님들. 또, 부끄럼 없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장가를 가든 안 가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이제, 예를 들면, 산상캐는 신마이들이죠? 네. 예. 이 사람들은 몸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가꿉니다. 아, 그렇구나. 산상캐로 갈때 있잖아요. 어쩐지. 벌써, 석 예. 달부터 몸 조심을 한대요. 아휴. 그러면은 이제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꿈꾸고 가면 예요예 예. 어느 산에 어디 가면은 예. 나무가 이렇게 있고 바위가 있는데 예. 그 음지에 산산이 있을 거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아 그냥 <웃음> 무조건 안 가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아, 산에 가서 헤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뭐 며칠이고 그 헤맬 때가 있는데 아... 그걸 꾸고서나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천일몽이구나. 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예, 예. 아주 순박하잖아요 예. 아이들이 꿈가고 <웃음> 일어나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게 있어요? 근데 애들이 꿈꿈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놀러갈 때 예.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뭐를 뭘 꾸면 애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사실은. 아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예 믿어야 돼요 그 순수하니까 아 근데 안 믿다가 사고나는 일도 종종 봤어요 아... 제가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이 꿈이 있죠 예. 이 출가자나 또 혹은 무속인들 제가자들 공부하는 사람들 이 있죠 예, 예. 제가 이제 이 꿈을 꾸어 보면 공부하다가 엄청나게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막혀요 이게 그래요? 안 뚫릴 때가 있는데 예. 꿈에서 알려주더라니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예 신장님들 불보살님들 이죠 예. 이분들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뚫고 나간 적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막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게 움직여가지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제있다니까 아, 진짜 예, 있어요 저도 좀 느껴요 예. 그리고 이제 무속인들을 내가 상대해보면 신님이라도 예. 스님이라도 예. 꿈을 꾸어준대요. 누가 오늘 저물을 보러 온다는 거야. 아... 뭘부르러 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진가 아닌가하고 기다리면 꼭 와서 자기 아들 뭐 시험 붙겠냐 아... 그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붙었다고 꾸었대요. 아 그래서 맞히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알려주고 산소에 물이 들어있니 안됐냐는가를 꿈속에서 다 알려준다네. <웃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면은 그분은 진짜 가서 파보겠어요? 안 파보겠어요? 어떤 때는 그렇죠. 아 진짜 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들어있거나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젊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요 예. 순간적으로 아주 잠시 잡념 망상이 없을 때 예.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은 교통사고 예방이나 예. 지진이나 화재 있죠? 예, 예. 또 누구하고 싸우지 말라 그리고 로또를 한번 사봐라 예, 예. 이런 것을 꾸르고 제사 지낼, 때예요. 예. 지낼 때 예. 또 천도제 지낼 때그 자기 조상들이 예. 내가 어디로 가있는다 내가 무엇이 됐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신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보세요 우리 신도님이 예. 아들이 하나가 착한 아들이 있었는데 예. 옛날에 돈을 많이 띄껴가지고그 예. 병을 얻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병을 그, 얻었는데 예. 이게 너무 병을 얻어가지고 깊이 얻어가지고 예. 맨날 끙끙 앓는 거예요 <웃음> 근데 이 아들에게 엄청나게 정말 신경을 썼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 어? 당뇨병이 걸렸거든. 아 당뇨 안 좋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예.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오 그러니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겠어. 그렇죠. 근데 죽을라니까 늘 다니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병원을 안 가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루 만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왜 그래요? 이 갑자기 이게 도졌대요 이게 이 가슴이 그 당부가... 숨을 못쉬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요. 너무 애절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아들 죄를 지내는데 네. 잠깐 꿈을 꿨다는 거야 그 보살이 몸 꿨대요? 꿈을 꿈을 예 그러니까 뭔 꿈이요? 지 아들 꿈을 아들이 네. 이러다라는 거야 왜?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웃음>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한테 예. 얘기해 주고 그 이제 문상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예예. 그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야 지 엄마는 너무 괴로웠는데 아들이 예. 잠깐 눈을 붙였을 때 그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들이 아...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이제난 아프지도 않고 예. 좋은 곳에 태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아, 거래 아, 아, 아, 아, 아. 그래가지고 그 꿈꾸고 나서 이 보살님이 예.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스님 그거 사실이에요? 아 진짜 사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이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거짓말 되면 이거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진짜 그 얘기를 해드라니까 그리고 예. 나는 그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 예. 전화를 했다니까 내가 아... 전화를 하니까 예. 멈칫멈칫하더라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웃음> 그래서 이꿈 얘기가 나와서 예. 그, 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스님 고맙습니다 모르는 거 알려주셔서 그럼요 이어서 상몽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또네 번째 상몽이라고 있는데요 예, 예. 상상했던 생각이요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 어떤 문제가 막혀서 끙끙거리고, 예.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음...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즉, 간절하면 통한다고 했죠? 예. 좋은 생각을 했을 때, 바랄 때, 우리 돼지꿈 꿔요, 안 까요? 가끔 꾸죠. 꾸죠. ,이? 또 황금을 얻을 때꿈 꾸죠. 예. 또 똥뼈락 맞은 꿈도 꾸죠. <웃음> 또, 돈또 당첨된 것도 꾸죠. 아, 근데 하나도. 그때, 이게 네. 어떤 때는 희망사항이도 있고요. 예, 예. 시비가 엇갈려요. 안 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 괴로움, 즐거움 있죠? 예. 꿈에서 좋은 일이 나타나면, 예.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순간 얼마나 즐거워요. 그쵸, 꿈속에서. 예.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대 때 있잖아요. 예. 꿈을 꾸면은 유체이탈 아세요? 알죠, 유체이탈. 아, 나 유체이탈 엄청나게 해가지고. <웃음> 제가 북한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요. 남미 있잖아요. 예. 유럽도 가고요. 동남아를 가는데 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꿈수가 얼마나 좋아요. 그때 20대 때인데. 그래가지고 아, 난... 막 좋아하다가 깨면은. 예. 아이, 그 꿈이야, 이게. 그래서.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스님 그, 그게 그유체이탈이아니라꿈 아니에요? 아니야유체이탈리아내 몸이 빠져가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를 가더라고 실제로.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커서 예. 미국이나 멕시코나 그 카나다 이쪽 있잖아요. 그 동남아를 내가 가봤잖아요. 진짜로. 예, 예, 진짜로 갔죠. 근데 그게 있더라니까. 꿈속에서 본 아,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네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예. 꿈에 예. 괴로움꿈 악몽에 시달리다가요깨우보니 예. 꿈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 그런 적도 있죠? 아... 그런 적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정말 너무 믿지도 너무 나쁘게 생각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스님 그럼 저 스님 주사야몽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주사야몽은요 예, 예.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죠. 예. 낮에 본 것들이 예. 밤에 그대로 나타나요. 실제 낮에 본게 밤에 나타난다. 우리 수레는 호발작국을 예. 따라가듯이요. 예. 우리의 하루 일가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했잖아요. 이것이 예, 예. 불교에서는 제팔 아래하시게. 모두 저장돼있어요 아... 그래서 밤에 예. 다시 재생되는거예요 그래서 인가의 법칙이 있죠 예, 예, 인가. 인가의 법칙에 이게 아... 내가 낮에 좋은 일을 했으면 밤에... 밤에 좋은 일이 생기고 예. 내가 남의 알게 모르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악행이 그대로 꾸어진다니까 <웃음> 영혼의 치부에서 현몽을 하거나 예제를 그대로 진짜 해요 아 스님 너무 무서운 말씀 하지않세요아니 진짜예요 나는 이거 꾼거 경험한 거또 얘기를 들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겁먹어요 스님 아니 아니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는 늘 참고로 예예 예. 삼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또 예. 하나의 이 지식으로 예. 가지라는 거예요 스님 저 그러면 전생야몽에 대해서도 좀알 전생야몽이 예.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것은 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황당한 꿈을 꿀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황당한 예, 꿈이 예. 많아요 근데 이건 왜 이런 꿈을 꿨지? 알지 는 모르는 것을? 그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아. 오랫동안 꿈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이 꿈은 예. 전생에 살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내가 살았을 아, 때 예.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일어난 게 나도 모르는 건데 전생에 살았던 일들이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예, 되겠네요. 예 이런 꿈들을 통해서 나의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렇구나그 참고를 하여 예. 더욱 수행을 하고 좋게 보면요 예. 전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불교에서는요 예, 예. 실제로 없던 것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본래 있던 것이 나타날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생의 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이제 꿈의 여러 현상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꿈으로만 보지 말고요. 예. 모든 정보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예, 예지나 현몽이 될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너무 꿈에 예. 집착만 안 한다면 예, 사는데 도움이 되고요. 예, 발전된 모습으로 지혜가 생겨요. 아, 참... 그래서 예. 우리한테 예. 나쁜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걸 참고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 삼으라? 예. 경청해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